안녕하세요. 파마니의 파비앙입니다. 오늘 소개할 만년필은 여기에 있는 자바 매트리스 만년필인데요. 네, 자바. 자바. 네, 여러분들 이 아시는 글 자바예요. 자바에도 만년필이 나온 나온다는 걸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도 솔직히 이번에 매트리스 만년필을 사고 나서 자바에서 매트리스, 자바에서 만년필이 나왔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은근히 많더라고요. 자바에 매트리스 매트리스 만년필뿐만 아니라 다른 만년필들이 한 다섯 장가더 있던 걸로 기억을 해요. 네, 일단, 리뷰에 앞서서 역시 무게를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몸체는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구요. 음, 역시 알루미늄답게 무게는 19g. 음, 저번에 리뷰했던 라미 조이 반연필과 그렇게 크게 무게 차이가 나지 않아요. 네, 몸체가 알루미늄인데도 불구하고요. 몸체가 알루미늄이고, 그리고 촉은, 촉도 알루미늄입니다. 촉, 촉에는 약간의 각인이 새겨져 있는데, 네 각인이 꽤 예쁘게 새겨져있어요 자바 매트릭스 자바 자바 이리듐닙이포인트닙이라고 립이, 되어있는데 아 잘못 설명했네요 <웃음> 스테인레스가 아니에요이리듐닙입니다이리듐에 이리듬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1듐 이리듐닙은 저가형 만년필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그런 그런 그런 소재구요 네 소재구요 일 이름 일 이름 자체가 가격이 조금 저렴한 편이라 꽤나 다양한 곳을 쓰이고 있어요. 그리고 자바매트스 만년필 같은 경우는 특징이 몸체하고 몸체 말고는 전부 다 외주예요. 네, 이 컨버터 컨버터 같은 경우에도 컨버터 같은 경우에도 복사에 제가 이는 복사해서 제작을 했던 걸로 기, 제작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아마 적혀있을텐데, 안 적혀있네요. 전 적혀있는 걸로 기억을 했는데, 안 적혀있습니다. 네. 독일의 복이었나? 어쨌든, 복인가? 북인가? 어쨌든, 기억이 잘안 나는데, 요립도 그렇고, 여기 컨버서도 그렇고, 다 그렇게 외주 제작을 맡긴다고 들었습니다. 어, 일단, 립 같은 경우에는, 진입만큼, 꽤나, 두께 조절이 가능해요. 힘을 주면 꽤나 두껍게 나오거든요. 힘을 빼면 약 얇게 나오고 그래서 이걸로 캘리그라피를 할 수도 있어요. 진짜 캘리그라피를 제대로 할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저는 이 점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저가형 만년필 중에서는 어, 이런 식으로 닙이 잘 늘어나는 걸 찾기가 조금 힘든데 이건 꽤나 잘 이런 식으로 두께 조절이꽤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점이 참 마음에 들었어요. 다만 단점이 있다면 역시 잉크 흐름이 조금 잘세요 이런 식으로 가까이 보시면 알겠지만 잉크 잉크가 조금 잘세요 이런 식으로 요게 제가 이게 뽑기운이 잘못돼서 그런 건지 아니면 요 만년필 자체의 특징인지 모르겠는데 이게 뽑기운 여기에 상당히 이런 식으로 닙이참잘 흐르더라고요 이게 조금만 조금만 살짝만 흔들려도 이게 닙에서 잉크가 흐르고 그러더라고요 그 외엔 별다른 특징이 없습니다. 길이는 뭐제손손한뼘 크기 정도 되고요. 꽤나 짧은 편입니다. 음그 외에는 뭐 여기 잡아 노고가 적혀져 있다 정도. <웃음> 저는 이걸 만한 삼천 원 정도 주고 샀어요. 어 저가형 만년필 중에서는 상당히 좋은 만년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어 만년필 입문하시는 분들 중에서. 어 만년필이 조금 어렵다 좀 비싸다라고 편견을 벌어지고 이런 자바 매트리스 만년필이나 아니면 한 2만원 정도 투자하셔서 자바 매트리스 만년필이나 아니면 그 모나미 네오 153 만년필 정도는 사서사서 사서 사셔셔, 사, 서서 한번 써보는 걸 추천드려요 이게 꽤 저가형이라서 꽤 좋거든요 그리고 저가형 중에서도 캘리그라피가 가능한 이런 만년필들을 전 굉장히 적극 추천합니다 네 이만 파만니의 파비앙이었고요 영상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럼